저기 훌라후프 있다 훌라후프? 훌라후프도 여기 왜 있지? 응? 훌라후프도 여기 왜 있지? 장애를 하라고 왜장애를 해? 훌라후프로 왜 이렇게 누운 거야? 혜한잔 마실래 혜리 아, 아삭아삭 소리 아삭, 났어 아삭, 아삭. <웃음> 여기에 뭐가을름 왔었나봐 <웃음> 그렇지 오픈월드는 저기 있구나 아 이거 무서워. 도전도전 도전, 이렇게 외치고. 오케이. 성공했다. 엄마 여기 다음 옆에는 어? 못 하겠어. 여기 옆에 엄마가 해줄 엄마 해 볼게. 엄마가 해 줄? 어. 이번에는 내가 찍어 줄게. 그래? 지금 엄마가 오고 있습니다. 엄마가 해볼 도전할 수 있을 까요 과연? 도전! 도전! 도전! 도전! 아 이거 너무 쉽다 야 이거 운동해 이거 운동해 이렇게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맞는데요 <웃음> 음, 어. 너무 심플하려고 그래 계속 있을 거 같은데 과연 과연 <웃음> 과연 한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거 여기만 꽉 잡으면 되잖아 떨어지면 어때 여기 위험하지도 않은데 우와 우와 잘하네 어 엄마 잡고 있을게 마지막에 제일 안전하게 어꽉 잡고 응 음, 잡고 됐다! 성공하고 바로 발... 어. 성공! <웃음> 어머머머 어머 아주머니 엄청 씩씩하게 가시네요. 어머머머. 아주머니 운동 오셨나봐요. <웃음> 저도 이쪽 동네 사는데 저랑 친하게 지내실래요? 강예리 씨가 일본말을 잘한다고 들었어요. 일본말로. 얘기하면 해보실게요. 세 가지 일본말을 아예 알아서. 어세 가지나 알아? 첫 번째는? 첫 번째는 아리가또고자이마두 번째는? 세 번째는 미싸오마 <웃음> 그럼 처음 듣는 일본말인데 어. 아, 어, 어, 어 이거. <웃음> 그냥 이... 하나만 안해? 어?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 안해? 어? 어머. <웃음> 아, 우와! 재밌어. 우와 진짜 메뚜기 메뚜기 같은데? 난 해리 해 이거는 아직 무리지. 어? 저기 올라가긴 좀 힘들지. 응. 이런데 나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. 응. 엄마 하나 먹까? 을 어, 엄마도 커피 사올걸. 어, 이런데 매장에서 마만 좋을까? 아빠, 물 마시면 돼. 아 커피 먹고 싶어 커피? 어. 커피 지금 사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와? 음. 그러면 주문하면 돼 주문하면 여기까지 누가 와 포도 맛있다 그치? 응 음. 맛있어? 여기 <웃음> 아니야어 <웃음> <웃음> 거기 뭐, 아냐 아니, 또봐 그만 먹었다 어. 초콜릿 다 먹고 어요기다 먹었네? 응? 요. <웃음> 뭐? 아니 웃겨서 엄마가 노래 하나 알려줄게 저, 지금 그거 춤추고 있거든 <웃음> 이거? <이런>? 어 <웃음> <웃음> 여기서 그런 춤 나와 어떻게 춤을 잘춰어춤 춰봐야 돼 춤을 춰봐야 <웃음> 너몇 살이야? 몇살이야 6살이야 얘 아직 6살이야? 음.. 많이 먹었네 <웃음> <웃음> 너무 이쁘고 춤추는게 뭐 <웃음> <웃음> 이거야? 어물리게 <웃음> 야호! 이렇게 크게 야호. 이제 내려가자 페리첫 등산이니까 응. 너무 무리하면 안돼 무리도좋 돼? 너무 응. 과하게 하면 안된다아 <웃음> 이제는... 아, 여기 여기 갔었는데? 여기... 어 맞아, 그 a 어, 공이...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? 뭔지? 아 r c a 와잘쐈어요 <웃음> 처음 치기잘 짓나 다음에는 우리 완벽하게 하자 네. 또 올게요 네, <웃음> 어? 했잖아 <그래도> 여기... 뭐죠 <웃음> 먹어봐 아 <웃음> 뭐야 맛이 똑같아? 틀려? 맛이 달라 와 역시 미각 천재네 미각 먹는 감각 맛을 느끼는 감각